이렇게 해서. 이요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이렇이빨을 보여줘야 게해이거 내가 어? 바이렇는 어? 센스. 이거게이게이 이렇게 이서게서많이떨 이거는 맨날 해요. 가겠습니다 연결된다. 아. 쳐도 돼요. 쳐도 네. 돼요. <목소리> 이것도 있냐면은 여아 <목소리> 아, 그런 같은 그거는 <목소리> 오 잘한다. 결정을 음. 하시죠. <목소리> <웃음> <알았지>. 삼키는 연기까지 완벽해어요